7식성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누가 또다시 별을 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하느라 하느라 명려 없이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배야될 일입니다 여러분 운동적인 정당 활력있는 정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